예 받았습니까? 김교혜님 어디 쓰시고요? 여기 쓰세요. 예그 다음에 가수 연희님 이로 오세요. 예 오늘 기고 좋은 날한현정님예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최경봉님안 계십니까? 강성용님예 상장은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박이 성님 예 이쪽으로 서 주시고요 예유준너님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조봉승님 네박소현님 윤희님 네 이렇게 순서대로 서 주시면 계속해서 예 우리 명예총재님께서 시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상하셨으면 예예예 예. 예. 그럼 여기 쓰시고요 여기 네. 쓰시면 기념차영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외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회봉사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봉사대상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지금 정공식님께서 사회봉사 대상을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희님 하시고요. 개인 촬영은 좀 에, 대기해 주시고요. 단체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예, 지금은 박초현님께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윤희님 예 모시고요. 네, 그 햄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을 조금 맞추셔서 예, 이렇게 써 주시면 다에탈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우리 수상자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밥을 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박사상우리를 치기 잘 내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봉사상입니다. 비밀이다 알바로. 양박 수뇌부리 양가, 장은정, 하승호, 천영희, 자오엔샤, 박창효, 황순영, 인서영, 김경수상자까지 문의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